온메디 무비 유튜브 채널 선물 유는 영화를 켰. 켜... 퍼베즈 식과 라디카 아넌드가 각본을 쓰고 에리프 칸이 감독한 2023년 인도 힌디어 초자연 스릴러 영화입니다. 2019년 6월 10일의 시간은 뉴턴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표시됩니다. 찬디가르에서 NTPC 고가도로를 통과하는 한 남자를 봅니다. 누군가의 전화가 오고 그 사람은 내가 멀리 왔다고 말한다. 길 한가운데 길이 없으니 유턴을 하러 가는 길에 나누어진 블로그를 없애고 유턴을 하고 블록을 다시 줄에 놓지 않는다. 그블록 때문에 마주오는 차에 사고가 난다. 그런 다음 인디언 타임즈라는 뉴스 웹사이트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 라디카 이름의 전널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그녀는 어머니를 버스 정류장에 다시 내려보내기 위해 가는 중입니다. 엄마는 떠나기 전 딸을 사랑하고 말썽을 피우지 말라고 한다. 그후 우리는 남자 디퍽을 봅니다. 그의 아내 시카가 전화를 걸어 아들의 버스가 학교를 놓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가야 하고 남자가 블록을 치우고 유턴을 하는 같은 고가도로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간다. 그리고 비행의 맨위 사이트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거지를 봅니다. 그리고 바이크리는 디퍼의 자전거 수를 기록합니다. 라디카는 그녀의 사무실로 가서 친구 디베와 라디카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소년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평생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소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친구 디비아가 아디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당신에게 오를 것이라고 말하는데 지출하기 위해 둘다 서로를 본후 디비아가 라디카에게 당신이 ntpc 비행뉴스를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우 어둡고 매일 일하기가 옳지 않습니다 그것에 하지만 라디카는 그것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밤에 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일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 디퍼글 보고 그의 집에서도 많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전혀 순조롭지 않고 디퍼이 밤에 자고 있을 때 시카는 아들 드로브와 함께 집을 떠납니다. 라디카는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밤에 그녀의 테이블에 꽃다발이 있고 라디카는 원래 운송사무소에서 해리로부터 전화를 받아 그녀에게 디퍽의 주소를 알려주고 같은 디퍽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녀의 잠에서 여자를 헬로니스트 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깨어 집에 전기가 없고 갑자기 손이 떨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지만 누군가 문에 있었습니다. 흰 꽃을 놓고 온 사람이 집에 들어와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방 안에 있는 어린 소녀를 보고 다음날 아침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말하면서 그녀는 아디카 소셜미디어에서 라디카의 사진을 보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맥주를 마시고 싶다며 거절하는 커피. 해리삭세나 아르준시나 인드라신이 도착해 피를 흘린 뒤 밖으로 토해낸다. 겉보기에 자살인 것 같다. 그런 다음 아디다 라디카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밤에 아디는 라디카를 집에 데려다 주지만 집에 들어가기 전에 경찰이 와서 라디카를 체포하지만 남편이 죽은 날 밤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지 묻습니다. 그래야만 많이 울고 있는 라디카가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체포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섹서너는 그녀에게 당신이 체포되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당신은 방금 신문을 받았을 뿐이며 그녀는 또한 그녀가 디퍽이 어젯밤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신문에서 라디카는 아침에 지나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사에 대해 알기 위해 밤 10시 30분에 디퍽의 집에 갔다고 말하고 디퍽의 집에 갔을 때 초인종을 5분 동안 눌렀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어서 그녀는 떠났고 색서너는 왜 꽃을 가져갔는지 묻습니다. 라디카는 디퍽과 같은 사람들이 대중에게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 다음 6개월 이후 ntpc 고가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다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라디카가 그런 사람들을 다루고 디퍽이 그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차단하고 유턴하고 블로그를 다시 유지하지도 마십시오. 섹서너는디퍽에 대해 묻습니다. 라디카는 장교가 고가도로 옆에 앉아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디카가 만나는 돈은 돈을 받고 유턴한 모든 차량의 번호를 가져간 다음 라디카는 유제품을 꺼냅니다 블록을 제거하고 유턴한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존은 다른 경찰관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섹서너는 어존에게 이 소녀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이 자살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조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더브 라디카와 함께 그 현장에 가서 라디카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거지를 잡으라고 하지만 라디카와 경찰이 고가도로 위에 도달했을 때그 거지는 거기에 없지만 잠시 뒤 그들은 그 거지를 찾습니다. 와서 어존에게 디퍽에 대한 보고서가 준비되었고 디퍽에 대한 강압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들이 그 거지 를 찾았다는 몸에 얼룩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확인 임무를 맡은 사람 목록이 와서 어존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그후이 야더브는 거지를 때리기 시작하고 그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요청하고 어존은 라디카에게 이들이 당신이 몇 명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몇몇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조는 그녀에게 그들의 주소를 어디서 얻었는지 묻고 그녀는 장교가 일한다고 말합니다. 어조는 당신의 일기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 모두라고 말합니다. 자살.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분명히 라디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녀의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야더부는 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라디카는 그가 어떻게 말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의 주머니에서 종이를 발견하고 종이는 자동차 번호이며 라디카가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 차가 오늘 유턴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딥업처럼 그도 오늘 밤 어딘가에서 죽을 것이고 어존 인드러 등의 사람들만이 서둘러 거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오늘 유턴한 남자의 집에서 남자는 소리를 많이 지르고 경찰은 그 남자에게 실증이 나고 아르주는 집 안으로 들어가 모든 방을 확인하지만 떠나면서 남자에게 오늘 밤은 자야 한다고 말한다. 문을 닫아도 그 사람은 닫지 않는다. 어조는 나가지만 인들어 지트과 경찰관에게 여기서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때 라디카가 거기에서 떠날 때 위에서 무언가가 그녀의 차에 떨어지고 같은 사람이고 그는 죽습니다. 다음날 군중이 아파트 밖에 모이고 인들어 짙는 나머지 경찰관들에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조는 남자의 어머니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고 귀에 기계를 대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색서너는 하나의 사건이 그에게 해결되고 있고 다른 사건이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납니다. 어존는 우리가 패턴을 분명히 보고 있다고 말하고 고가도로에서 유턴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라디카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집을 떠나 똑같은 끔찍한 사진만 마음속에 계속 돌아다니고 다음날 그녀가 가는 아딘는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아딘는 라디카에게 맥주를 마실 것을 요청하지만 라디카는 거절하고 내 이야기를 작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어조는 라디카에게 비행 중 사망한 형제 라거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디카의 어머니는 그를 불러 설명하고 그에게 그가 가기로 결정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라디카를 오빠와 함께 떠났습니다. 라디카의 어머니가 그녀를 기억하며 울었을 때 식탁에는 음식이 있지만 의자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다음날 아침 라디카는 간다. 거지를 만나기 위해 비행장으로 이동하고 라디카는 그에게 사과합니다. 레이는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든 그에게 약간의 돈을 주지만 그는 거지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키트너 오어 메릭이라고 말하고 라디카가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동시에 그녀는 라디카라는 두 소년이 블록을 제거하여 유턴을 시도하지만 라디카가 그들을 막지만 두 소년 모두 라디카의 말을 듣지 않고 유턴을 하고 떠나는 것을 봅니다. 라디카는 그녀의 사진을 클릭한 다음 칸막이를 하지만 갑자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녀는 다시 블록을 제거하고 자신이 유턴하고 그곳에서 떠납니다. 경찰서 야더브는이 사람들의 사후 부검을 한 의사에게 전화하기 위해 비행유턴을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된 파일을 어존에게 가져갑니다. 라디카는 경찰서에 와서 어존에게 방금 두 명의 소년이 비행을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들을 구해주지만 섹서너는 라디카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그녀에게 떠나라고 요청합니다. 무책임한 사람들도 똑같이 권리를 주장하는 복수를 하려고 니네 차를 훔친 남자를 내가 어떻게 죽였지 하지만 오늘 밤그두 소년이 죽으면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어조는 인드러에게 그두 소년을 잡으라고 말하고 경찰이 할수 있도록 둘다 자물쇠 안에 보관됩니다. 그들은 감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한 소년이 밤에 일어나 창문을 깨고 나서야 전기가 꺼지고 그 소리를 듣고 아르준과 라디카가 안으로 들어와 자물쇠 안을 보니 소년이 죽었고 목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리고 창문 근처에 다른 소년이 서 있습니다. 그는 손에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존에게 유리 조각을 떨어뜨리라고 요청하지만 그 소년은 어존의 집을 가져갑니다. 그는 라디카를 보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는 두 사람을 쏜다. 섹서너의 자물쇠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나서 어존을 정지시킨 다음 어존이 그두 소년을 구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라디카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매우 무서워하고 집에 갈때 어머니의 말이 계속 그녀의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에게 라거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라디카의 차가 멈추고 그녀는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은 유가 지나가고 마침내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누군가 그녀를 주시하는 것처럼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조명이 켜집니다. 딸깍 이 모든 것을 보고 라디카는 매우 무서워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전화가 꺼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이메일로 당신에게 영상을 보냈다고 말하는 그녀의 친구에게 주어집니다. 그녀는 레드힐을 확인하고 이것은 측면 피해자의 비디오입니다. 그녀는 한 남자가 승강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갑자기 불이 켜진 상태에서 승강기가 켜졌습니다. 누군가가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 같았고 그는 머리를 방황하기 시작했고 그는 물건을 꺼내 목을 베고 라디카는 그녀가 죽은 것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오빠가 무서워하지만 그것은 모두 그녀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의 사무실에서도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죽은 오빠를 보고 이것을 볼 때까지 그녀는 매우 무서워합니다. 라디카는 아디에게 말을 걸어 내 오빠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죽은 후에 나를 죽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아디는 라디카를 처리하며 두려움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자동으로 사라질 두려움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어존도 이 사건에 대해 그의 집에서 술통을 해결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라디카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보냈지만 같은 비행우버에 도달하고 요턴을 타고 사망한 모든 사람들을 해결하고 거기에서 차를 탔습니다. 그녀는 사고가 있거나 블로그를 읽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을 봅니다. 도중에 그녀는 차 앞으로 가서 시체를 보고 겁에 질린 사람의 시체이고 그녀의 오빠가 그녀 앞에 옵니다. 하이 라디카는 그녀의 오빠에게 사과하지만 라지는 말합니다. 그날 일어난 일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의식을 되찾고 그것이 단지 꿈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그녀에게 이제 라디카가 자신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비난하지 마세요. 그녀는 다음날 어존의 집에 가서 그녀가 또한 비행우버에서 유턴을 했습니다. 그후두 소년이 모두 죽었을 때 그녀는 자신도 죽을까봐 매우 무서웠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화와 라디카는 우리에게 유령이 유령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어존은 같은 느낌을 갖고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이제 이동해야 합니다. 라디카는 어존의 방에 있는 사진 게시판을 보고 그녀가 여자를 만납니다. 그녀는 누구인지 묻습니다. 이것은 어존이 자신이 처음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끔찍했습니다. 그 소녀의 딸도 살해되었고 그녀는 우버 고가도로에서 떨어져 선로에 떨어졌고 그 어린 소녀에게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카는 확인합니다. 그녀의 연구에서 이 여성의 사고에 대해 쓰여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녀는 아딧 라디카가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순니터라는 여성이 사고를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해리 경관이 그에게 수니타의 차 번호를 알려줍니다. 아르주는 이 말을 듣고 약간 긴장하고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순이타 사건에 그의 장교를 참여시키고 우리는 아디티아가 순이타 사건의 위험 대출 서류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cctv 영상에 어존이 cctv에 굽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라디카는 순이타가 경찰 시간에 고가도로 우버를 통과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피해자의 군대 보고서와 인터넷에서 폭력적일지라도 사람들을 울게 할수 있는 화합물질에 대해 읽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라디카는 자동차의 종이와 이름이 있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어존이 집에서 링크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동안 그는 해리가 라디카의 차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라디카 올렸다는 것을 이해하고 라디카는 그에게 수니터의 남편이 누구인지 말하고이 트럭은 어존의 차를 치고 라디카는 이 소리를 듣고 겁을 먹습니다. 인드라는 뒤에서 달려가 라디카를 공격하고 그녀를 붙들고 인드라는 라디카 앞에서 자신이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주곤 했고 이제 그는 라디카에게 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이 약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주곤 했던 그는 인들어 지트의 남동생이며 어존의 차를 친 사람. 그녀는 라디카에게 당신이 경찰이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카메라가 없고 경찰이 돕고 있었는데 그때 아어티가 없습니다. 인드러 어지트가 그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마약을 주려고 시도하자마자 라디카는 다리를 들어 그를 공격하고 도망치려 하지만 도망치려고 그는 거기에 왔지만 라디카는 막대로 인드러와 싸우고 공격합니다. 공격하기 위해 그의 손은 디퍽이 누워있는 곳인 것 같고 라디카는 인드러에게 실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라디카는 주머니에서 마약이 떨어진 것을 보고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틀렸어. 그래서 그녀는 차를 다음 컵으로 바꾸고 라디카가 원하는 대로. k o 피나서도 인들어 리지드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그의 손이 떨리고 이제 약의 효과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의 아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순이타가 죽은 사고의 밤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갔고 그녀는 그녀의 딸이 철로에 누워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육에서 떨어졌습니다. 라디카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녀의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를 잡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장소에 도착하고 어존도 있습니다. 진더하이 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존이 그곳에서 떠난 후 아디카 거기에 옵니다. 아디는 나디카에게 그녀가 괜찮은지 묻고 내일 이 이야기가 플래시로 다시 나온 후 그녀를 데이트에 데려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같은 날 우리가 그 남자가 고가 도로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아디디고 그는 데이트를 위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나디카로부터 전화를 받지만 그가 너무 멀리 간 것을 보고 그녀는 차례를 가지지만 그는 이 때문에 순이타의 차가 사고로 그녀와 그녀의 5살짜리 딸이 죽고 이로써 2000년에 걸쳐 개봉한 펀무비는 여기서 끝이 난다.